안녕하세요 주식채널 시청자 여러분 오늘 시장이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중에 오늘 보시면 mlcc 관련주죠 적층 세라믹 관련주가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좋았던게 lfp 리튬 인산철 인산철 배터리가 가장 좋았고 그 다음 에 이제 폴더블폰 관련주들이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폴더블폰 관련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폴더블폰의 상승의 배경은 삼성전자의 폴더블폰 출야량이 전년 대비해서 37%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으로 오늘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중에 오늘 이 특징을 보시면 세경이, 또 KH, 바텍, 에스코텍, 캠트로닉 이런 종목이 이제 5% 이상의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고 삼성전자도, 어, 시가총액이 365조. 이 무거운 놈이 오늘 1.33%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6만원대를 더 이상 이제 이탈하지 않으면서 강하게 지금, 어, 6만원 선에서 지지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어, 이 폴더블 폰의 평균 PBR은 1.77배입니다. 어, 삼성이 이제 1.2배 수준에 있고, 어, 여기 보시면 이제 세경이가 오늘 급등을 했지만 이제 1배 대를 이제 살짝 이제 넘은 수준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시가총액은 1900억대 그리고 에스코넥이 1172 억대 그래서 아주 뭐 낮은 시총의 종목들이 상당히 이제 가볍게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채 수준은 이제 에스코넥이나 캠트로닉이 200% 대로 다소 이제 높은 수준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펄을 보시면 어, 삼성전자가 8배, BH가 6배 수준에 있고 코롱인더 7배, 상보 어, 그리고 SK가 이제 9배 수준, 이녹스가 10배. 그래서 어, 상당히 낮은 펄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도 오늘 대체적으로 이제 좋은 흐름을 보였고, 또 LG화학같이 2차전지주, 또 폴더블폰, 어, 또 이런 화학주들이 중에서는 이제 LG화학이 이 폴더블폰주 중에서는. 어 대장주의 모습을 보이면서 앞으로 7%만 더 상승해주면 신고가를 쓸수 있는 위치 어 있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시총은 49조대 그리고 여기 종목 중에 이제 시총이 가장 낮은 놈은 상보가 이제 가장 낮은 800억대죠. 1000억이 안되는 수준에 있습니다. 오늘 2% 이제 반등을 해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 부채는 삼성이 26%대로 가장 낮죠. 그 다음이 이녹스가 36% 또, 세경이가 40, 그래서 이렇게 부채 수준이 좀 낮았던 기업들도 어, 상당히 이제 좋은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어, 그럼 이들 종목의 차트와 사업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경이는 어, 사, 폴더블폰 보 필름 관련된 주입니다. 그리고 전년에 비해서 28% 감소한 162억의 순이익을 냈던 세경이 뭐 오늘 이제 이 최고가였던 17,000원을 찍고 이제 살짝 이제 윗꼬리가 달린 어,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 KH 바텍 얘는 힌지 관련된 어,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오늘 상당히 이제 좋은 흐름을 계속 보이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에스콘에 어, 얘는 이제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죠. 잠잠하던 놈이 어, 최근에 이제 좋은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PI 얘는 PI 필름 시장 점유율 세계 1위 기업입니다. 어, 실적은 이제 전년비에 비해서 457억, 28% 감소한 실적을 보여줬던 PI. 어, 얘도 지금 1월달 이후로는 계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캠트로닉스, 무선 충전 자율주행, 그리고 초박형 강화유리 관련주. 어, 얘는 뭐 쉬지 않고 이렇게 우상행하면서 움직이고 있는 캠트로닉. 이녹스, o l e d o l e d 관련주죠. 폴더블폰. 어 얘도 이제 6% 전도 연결 기준으로 853억 으로 전년 에비해서 6% 증가한 실적을 보였습니다. SK이노 어 얘는 이제 300% 증가한 그 영업 이익이 영업 이익은 129% 증가한 3조 9천억. 그리고 순이익은 1조 9천억대로 이제 300% 증가하는 실적을 보여줬습니다. 자회사인 S I 테크놀로지가 플렉시블 커버 윈도우 관련해서 폴더블 폰 관련주로 움직이는 SK 이노베이션 한번 최고가를 한번 쓴 이후에 좀 조정받고 있었던 SK LG 화학 얘도 지금 폴딩 리얼 폴딩 윈도우 관련된 폴더블 폰 관련주입니다 실적은 좀 44% 감소한 실적을 보여줬죠 상보 어, 얘도 광학 필름 관련주입니다. 어, 지금 어, 중국 자회사를 정리하면서 어, 매출이나 영업이익은 감소했지만 순이익이 이제 급증하는 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87억 원의 순이익을 낸 상보. 어, 지금 3월달에 이제 저가를 한번 찍고 그다음 반등하고 있습니다. 코롱인더 예, CPI 필름 관련주입니다. BH. 얘도 지금 실적은 상당히 이제 좋은 실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PCB 어, 폴더블폰 PCB 관련주죠. 예, 69% 증가한 순이익이 1조 3천억대.